예, 안녕하세요. 예, 창업통TV 김상수소장입니다 예, 코로나 시대 어떻게 잘 버티고 계시나요? 예, 코로나 시대 1단계, 2단계, 2.5단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창업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 창업통TV 영상 칼럼. 야, 코로나 시대 사장으로 산다는 것. 참 외롭다 라는 주제로 창업통의 영상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 코로나 시대가 창업자들에게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즘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600만 자영업 사장님들은 특히 외롭습니다 왜 외로울까요? 어, 외로우니까 사람이라고 정호성 씨는 얘기했습니다만, 코로나 시대에 어떤 나의 귀책 사유로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나를 반성하고, 어, 나에게 채찍을 가하겠지만, 사실은 나의 문제가 아닌 나를 둘러싼 이 주변,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우리는, 야, 매출이 급감하게 되고, 돈도 박절하게 되고 뭐 일단 수익이 줄어들면 뭐 대한민국 사장으로 사는 사람들은 일단 마음이 편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의 인생이나 사업이나 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을 거야. 또 내려가다 보면 올라가겠지. 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요즘 코로나 시대가 결코 녹록치 않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 한편으로는 사장으로 산다는 거에 반등은 야 정말 안정적인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 이런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외로움을 느끼는 게 비단 나 혼자만의 문제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의 600만 자영업 사장님들이 모두 외롭고요. 자영업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대한민국에서 소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증을 낸 우리나라의 모든 사장님들은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창업자들에게 이러한 외로움, 외로움과 어떻게 친해질까? 그리고 나에게 엄습해오는 외로움을 어떻게 타파할까?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창업통의 영상 칼럼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도 식품의약처 식약처에서 우리나라 외식업 관련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요 야 우리나라 외식업 데이터 이렇게 뭐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외식업자들은 연간 최근에 2018 19 그 다음에 2020년 지금 8월까지 봤을 때 음식점만 봤을 때, 야, 거의 한 지금 2년 반 사이에 거의 한 15만 개 음식점이 폐업했고요. 동시에 또한 17만 개 음식점이 문을 열었던 개업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저 코로나 시대가 주는 메시지는 이런 창업자들의 폐업 행렬이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이 자영업 구조조정 시작된다 이런 칼럼 쓴게 지금 한 3, 4년 전에 제가 이렇게 많이 쓰게 됐던 거 기억합니다만 단순한 이 구조조정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창업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외형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코로나 시국에 창업자들은 궁극적으로 창업자 자신의 자기관리,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주변의 상권 그리고 외부적인 시장 환경을 늘 안테나를 키고좀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창업자들의 마음관리, 멘탈관리 생각관리 이런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코드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외로움이라는 코드로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째 외로움 타파 전략을 구현하는 비로도 있습니다. 외로움 타파. 두 번째는 외로움과 어떻게 친해지지? 이두 가지 축을. 잘 구현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만, 특히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매출이 줄게 되고, 늘 창업자들은 우울해지고, 야, 이건 매출 곡선을 보면, 야,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 이유는, 야, 지출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가 닥치면 특히 지출, 그중에서도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 변동지출 요인을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 즉 매출액 대비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 뭐사장님들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이 외로움이, 외로움 타파라는 관점이 봤을 때는 이 외로움이 나 혼자에게 다가오는 외로움이라면 야 정말 죽음이겠죠. 하지만 이 600만 자영업 사장님들 중에서 저는 거의 80% 이상은 이 진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려면 저는 나하고 같은 생각, 같은 상황, 같은 처지에 있는 주변 사장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이게 외로움 타파의 첫 번째라고 봅니다. 사장님들끼리의 소통을 뒷받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가 번영에 상윤회죠. 사실은 상윤회가 가장 잘 돌아가는 곳 중에 하나는 전국의 전통시장 상윤회는 참잘 돌아가더라고요. 상인회를 중심으로 또 이런 뭐 최근에 야 지붕도 없는 공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전통 시장들은 되게 상인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참 강한 반면 일반 로드샵 상인분들은 야 이웃집 사장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이러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코로나 같은 외부적인 악자가 강타할수록 저는 창업자들이 외로움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하고 말이 통할 수 있는 주변 사장님들끼리와의 커뮤니티 이 부분을 좀 직접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꼭 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저는 이런 식의 외로움 타파를 할수 있는 것은 스스로라도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 정리한 것을 글로 쓰고 그 다음에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말과 글을 통해서 어떤 뭐 영상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블로그로도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일단 뭐꼭 SNS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글로 쓰거나 말로 외치거나 이런 부분은 좀 해야만 이 엄습해 오는 외로움을 정리하고 탑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저는 외로움 추화 전략 외로움을 타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로움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 옛날 저희 어머니께서도 어떤 그 암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지 오래됐습니다만 그때 저는 암 관련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암과 친해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가게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외로움이 엄습해 온다면 그 외로움과 친구가 돼야 됩니다. 라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과 친구 된다는 것은 외로움이 오기 때문에 나에 대한 성찰, 내가게에 대한 성찰, 그리고 나와 가게와 우리의 가족, 나를 둘러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외로움과 친해지는 하나의 외로움 친숙기에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런 팁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창업 인생이라는 게늘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오르막일 때는 어떤 표정을 내리막일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늘 창업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렇게 외로움이 느껴질 때 특히 사업 경영이 어려워 질때 저는 창업자의 마음가짐 중에서 제가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이대로 내려왔을 때 가장 밑바닥은 어디인가 야 가장 밑바닥은 여기야 야 밑바닥으로 끝날까 야 밑바닥 밑에 지하는 어디일까 그래서 가장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단을 그게 바닥이 됐던 지하가 됐던 지하 1층이 됐던 지하 10층이 됐던 그 부분에 나는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보관을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요즘 상권에 가면 너무나 힘들어 하시고 우울해 하시는 사람들 많아서 오늘은 제가 외로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끝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희망. 희망만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 좀꼭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 인생이라는 게 어차피 창업으로 부자되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단지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나의 자존감, 존재감을 유지하면서 떳떳하게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즐겁게 재밌게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업자로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최대한 이를 위해서는 창업시장, 요즘 같은 코로나 위기가 닥쳐오는 창업시장에 걸맞는 이 눈높이 교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야 창업으로 나는 부자 될 거야. 막 이런 게 막연한 꿈으로 느꼈다면 이제는 부자 되는 꿈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창업으로 가장 힘들어졌을 때 혹여 내 가게가 폐업한다면 폐업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폐업 이후에 나는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관을 꼼꼼히 천천히 정리해 나간다면 이 코로나 시대가 가져오는 이 불안함 외로움 코드는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대한민국 창업자들 특히 어디에 외칠 수도 없는 이런 외로운 창업자들을 위해서 야 사장으로 산다는 거참 외롭다 이런 주제로 제가 영상 칼럼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앞으로 창업통TV는 늘 대한민국에서 어려워하는 창업자들 편에서 창업자들의 힘을 같이 못했는데 제 미력한 힘이 남아 저희가 늘 힘쓰겠다는 다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힘내시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주제로 영상 칼럼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